자, 버팀목, 버팀목, 퀘스트 숫자 할게요. 네, 열렸고. 그러면 또탱지진 않겠지? 천천히 들어갈게, 천천히. 아, 씨. 바로 들어가지네. 네. 자, 버팀목인데, 뭐, 이거 혹시 방어, 방어, 방어하고 막 그런 걸까? 뭐야, 시작부터? 오 시작부터 막 때려 이 친구들 뭐야 이 친구들 오막 시작부터 막 싸우자는 거야 지금? 오씨 뭐냐? 오, 끝때. 자, 자자. 박르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어거 아막 누르게. 오 뭐야. 오 뭐야 이거. 어... 오, 뭐야, 개무이다. 오, 드라곤. 어 씨. 야, 너 지금 학군들 방향을 어떡하니? 자, 잡고. 오. 클리어? 클리어? 거기, 거기 있어, 고양이. 어. 어, oh, 클리어.